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0회 월요일방송 대분류 특이패턴입니다. 어, 1010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어제 일요일이죠. 어, 일요일날 어, 복귀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특이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0회 대분류입니다. 어, 이제 대분류는 뭐 항상 세그룹으로 나누죠.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어, 세분화시키면 은요 어, 1그룹은 2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2월수와 이월수죠. 어, 그 다음에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3그룹도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삼그룹이 이제 2연멸 중이라서, 어, 이번주는 어, 필출할 겁니다. 어, 3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이복기를 시작한 이후로. 어, 딱한번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한 5, 6년 정도 될 겁니다. 이 복귀 시작한 지는요. 그래서, 어, 그동안 3중, 어, 연멸이딱한번 있었어요. 때문에, 2중복이면, 어, 이번 주는, 2연멸이면, 이번엔 필출할 거예요. 3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3연멸이요. 그 다음에, 어, 이 그룹에서 2중복과 3중복, 이게 지난주에 전멸을 했죠. 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물론 2연멸도 있습니다. 2연멸도 있는데, 이번주에 출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어, 3중복이 다섯 순환되네요 요번에 많죠. 3중복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3그룹에서 어, 3그룹이 이게 2연멸 중이라 필참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 그 중에서 이중복, 어, 2중복이 지금 4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어, 요거 어, 출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물론 5연멸도, 5연멸, 6연멸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나 4연멸이면 일반적으로 필수를 해왔는데요 여기 17, 18, 25 중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물론 5연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연멸 중이에요. 5연멸, 6연멸도 아주 가끔 있으니까 무조건 필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먼저 이 3그룹은 이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삼중복, 기타,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아, 특이 패턴 첫 번째입니다. 어,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온 거죠. 지난주에 한수출을 해서 어, 현재 이제 8연속 중이에요. 퐁당, 퐁당 8연속입니다. 어, 8연속이면 16, 16주 지나가 거죠. 두 주가 이런 속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추를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대상수는 1, 14, 27, 40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예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내수인데요. 내수가 이번 주 전멸을 할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8연별 중이에요. 다음은 아, 8연속 중이죠. 8연속 중이야. 다음은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특이 패턴이라고 흐름이 반대로 가는 거죠. 역시 지난주에 어,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대상수가 26, 32, 35, 37, 41인데요. 아풍당풍상 어, 10연속 온 겁니다. 줄을 따지면 20주 온 거죠.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어, 이번 주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대상수가 다섯 수나 되기 때문에 어, 이번, 이번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멸을 하면 또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은 종료되는 거죠. 이번에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로 월요일 방송 마치고요. 필출 삼수 클럽 자료도 참고하셔서 대박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필출 삼수 클럽 들어가시려면 요 화면의 아래쪽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필출 삼수 클럽 바로 가기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